오늘은 턱걸이 성공하는 날이다 느낌은 항상 좋아 오늘은 꼭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하지만 한번 딱 매달려보면 느낌이 온다 아 오늘은 아니구나 이번 8월은 턱걸이의 달이다 한개꼭 성공한다 아직도 못하는 거 보니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다 아예 간절함은 오로지 다이어트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다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잖아 108단 줄넘기 89.9kg이 눈앞에 있다 줄넘기를 하면서 땀은 많이 나는데 물도 평소에 두배를 먹는 것 같다. 물을 너무 먹어서 그러는 건지 체중이 크게 안 줄어드는 것 같다. 아무도 없는 해변가의 섀도우 복싱 유산소 운동의 마무리는 구른다. 마지막 관문이다. 다음번에는 8 0대 진입할 것 같다. 요즘 자주 해먹는 저녁식단. 팽이버섯 100g, 닭가슴살 한조각모짜렐라 치즈 약간, 두부 300g 마지막으로 쌈다시마, 타바스코 집에서 하는 운동은 30초 1세트, 30초 휴식을 유지중이다. 나의 유일한 중량운동 개쿼트 귀부터 반응하는 개토끼 개코브라의 매력이 생겼다 아쉽다 기회만 오면 방해하는 개토끼 이것이 빛의 조건 바로 이어서 날리는 108단 공부 누구든 원공이다 우리 가족 대화방식 80대 진입이 코앞이다 20kg 정도 빠졌을 때 구매한 옷들은 벌써 안 맞기 시작한다 121kg 시절에는 바지 하나 사면 그 하나로 7년을 입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른 옷이 필요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이다. 이제 정말 정상이 되는 건가?